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Move Face Transform의 모션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Distance Angle 그리고 Distance Angle 그 세가지 모션 유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이제 Distance Between Point입니다 Between Point죠? 결국두 점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 값을 활용해서 이동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리진 포인트가 반드시 움직일 형상상에 움직일 형상 위에 점일 필요는 없다. 반대로 찍으면 양수가 이된다자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예제 파일은 요금 되고 서포트 파라켓이고요 저는 미리 열어놨는데 여러분 여셔가지고 작업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페이스 하시고요. 리셋 한번 하고요. 움직일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회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셋 로테이션 레퍼런스 한 다음에 대충 요 근처점을 찍어 놓겠습니다 그럼 고기를 기준으로 회전이 되니까 자 요렇게 해 놓으시고 면을 선택해 보죠 면원 그렇죠 이것도 체크하시고 쭉 이만큼을 선택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요 음. 자어다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좌, 앞, 뒤, 위, 아래 다 선택이 저당,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distance between 포인트 개념을 쓰겠습니다. 원점입니다.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동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요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죠. 요 점을 찍겠습니다.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매접 포인트입니다. 매접 포인트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벡터 방향입니다. 저는 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얘 면은 탑에서 본다 그러면 탑에서 본다 그러면 이면 있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제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이 면을 찍어보자. 그러면 벡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면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굳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점 찍고 이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선 방향이지만 은그 사선 방향에 관계없이 해당 벡터 방향으로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만 4.7 얼마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양수 값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요, 리셋 한번 하죠. 다시 한번 면을 쭉 선택을 하고요. 제가, 어, 디선스 하는데, 오리진 포인트를 움직일 면상에 있는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 에매접 포인트는 여기를 찍죠. 그 다음 에백터는 동일하게, 음. 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수값을 이용하셔도 되고, 양수값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양수값을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 리셋 한번 하고요. 이렇게 움직일 면을 쭉 선택을 하시고요. 저 뒤에 있는 필렛까지도 같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타이번, 비트윈 하겠습니다. 오리진 포인트를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 매접 포인트는 여기를 잡고요. 그 다음 벡터 방향은 이 면을 찍어서 이 면에 두점 간의 이렇게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양수값 지금 4.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는 10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두점 사이의 거리값을 10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지워버리고요. 이 지워버리고 1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필렛이 선택되어 있다 보니까 형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슈퍼 키 누른 채이 필렛을 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 면상에는 있이평면있죠이 평면만 이렇게 신축되는 게 보일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렛은 선택하면안 되셨네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거리 값이 10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엔라이시스에서 m a j 디 r d i s t a n c 전원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자, 벡터 방향은 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이,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두점사이 거리가 얼마얘기입니까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벡터 방향으로 해서 거리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점이 사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 벡터 방향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알아서 이벡터 방향으로 투영된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티더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양수값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양수 형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4.7이었죠? 4.7 얼마 얼마 했는데 그럼 나는 6.7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그 그렇죠? 6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측정해 볼까요? 하시고 벡터 방향 이면 찍고요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를 찍고요 엔더 포인트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6.7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죠? 이거 찍으실 때 여기 오리진 포인트를 여기를 찍지 않고 움직일 면상에 있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매저포인트를 고정될 점을 찍으면 엄수값이 측정되니까 계산하기 가은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음 영상을 움직여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게 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디 있었죠? 예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 distance between point입니다. 두점사이 거리값을 활용해서 이동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죠. radial distance입니다. 요거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벡터의 수직이면서 엑시스 포인트하고 매접 포인트 사이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세 가지 요소를 잡는 건데 움직일 요소는 요겁니다. 요건데 벡터 포인트 그렇죠? 요 축입니다. 축을 잡는 건데, 축을 잡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포인트는요 점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매접 포인트. 그렇죠? 이, 점, 이 선상에, 이 모서리 상에 이의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게 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레이디얼 축입니다. 이 축의 수직 방향으로, 이 벡터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벡터의 이 벡터의 수직이면서 수직이면서 이 벡터의 수직은 여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이 방향이 되기도 하고 여러 방향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엑시스 포인트를 잡으면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가상의 뭐가 생길까요? 엑시스 포인트는 여기고 매저 포인트 여기다 그러면 두선 상의 에 가상의 벡터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축의 수직이면서 이 벡터 방향으로 형상이 이동이 되는 방식이 바로 레이디얼 디스턴스 방식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예제를 가지고요. 자, 4분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무브 페이스 하시고요. 일단 이 면들 쪽 선택을 하셔야겠죠. 봤더니만 면이 너무 많이 선택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봐서는 어, 움직일 부분만 정확히 선택하는 게 낫겠죠.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렇게만 선택을 하고요. 이 면은 같이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더 디스턴스 하고요. 벡터는 이 벡터를 쓰겠습니다. 이 벡터의 위치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매접 포인트는 이 점을 찍죠. 이 점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점과 이 2점 이 사이에 두점 사이에 거리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지금 24점 얼마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30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3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점 사이에 거리값이 3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볼까요? 측정해볼까요? 엘라이시스에서 심플로 해보자. 직선이니까 여무수리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심플로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고요. 엔더 포인트는 여기. 하면 30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 곡선 유형이었다 그러면 목소리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었다 그러면 좀더 <웃음>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움직이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워 버릴까요? 홈에서 뭐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면까지도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다음에 레이디얼 디스턴스를 하시고 벡터나 이 벡터를 찍고요. 엑시스 포인트. 이 벡터가 위치할 포인트입니다. 벡터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놈을요 위치에 위치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매저 포인트 있죠? 예.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찍는 거랑 이 아래 점을 찍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래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얘하고 얘하고 결국은 수직 방향입니다.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수직교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 가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면 여 같이 움직입니다. 맞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이랑 이 축이랑 수직 방향만 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값이 측정되니까 그 거리값을 보고 내가 원하는 거리값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25로 하겠다. 그럼 25만큼 될 거고. 그렇죠? 20, 20만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그 기능이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본다고 그러면 요거하고 디스턴스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디 얼도 어떻습니까?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 측정된 거리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 값을 줘 가지고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자, 이번에는 지워버리고요. 세 번째 거 있죠? 음... 자, 그러면, 음, 세 번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있죠? 요건가요? 포인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쉽습니다. 그냥 점대, 아, 죄송합니다. 점대점이에요. m o v 요 면을 잡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슬롯으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요 센터를 잡죠. 두 번째 포인트. 이메이점을 찍어볼까요? 예. 요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 포인트를 같은 면상에 아닌 다른 면상에 있는 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에러납니다. 이렇게. 에러나죠? 이렇게. 안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래서 그런가? 이포인트 찍고요. 여기서 서피스 상에 이 점을 한콕 찍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게 에러나죠?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CSYS to CSYS. 이 기능을 쓰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 포인트 방식을 쓸 때는 웬만해서는 같은 면상에 있는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동이 된다는 거 물론 정확하게 델타 값을 해서 이동을 하고 싶으면얘 찍으시고 그렇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잡아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 x축 인가요 예 x축 방향으로 해서 20 20 너무 큰데 요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죠 Y축 마이너스 10 위치에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정확하게 위치값을 옮겨 갈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잔소리만 자고 <웃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오, 면이 빠졌네요 다시 찍고 이렇게 찍어주면 이동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요겁니다. 자, Rotate 회전하는 게있죠 By 3포인트 세 점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게입니다세 점을 이용해서 세 점이 이루는 각도 세 점이 있다고 러면 1.1,2,3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점이 이루는 각도가 생성되겠죠. 그 각도만큼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럴수 있으면 회전축 잡아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두 점을 잡으실 때 Start, End 이 스타트 쪽에서 엔드 쪽으로 각도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회전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겉에 회전 중심점을 저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요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을 가지고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그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이 각도만큼 회전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분홍색 필렛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어? 이렇게 굴곡져 있다. 가 갑자기 평면이 되어야 되니까 저 면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삭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딜렉터 페이스로 이 면을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필렛이 삭제되면서 이 모서리가 살아오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FR. 자, 모 페이스하죠? 리셋 하고요. 면을 선택하는데, 저는 미리 색깔을 지정해 놨으니까, 색깔에 따라서 좀 빨리 선택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컬러. 지금 다 선택되어 있는데요. 선택을 해제하고, 요거 누른 다음에, 요 면을 찍어 보시죠. 그 색깔만, 요렇게. 네, 필터링 기능이 지금 수행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파란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잘 기억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자는 것 요거죠. rotate by 3 p o i 입니다 자, 백터입니다. 회전 축이죠. 어, 저는 지금, 자고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는 요축 있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겁니다. 그럼 이 축이 이미 위치해 있으니까 피퍼 포인트에서 회전축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스타트 포인트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상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평으로 가상의 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하죠. 자, 그럴때는 엔드 포인트, 점 생성자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참조점은 이 점을 찍고요. 이 점의 수평 방향이 지금 x Y축 방향이죠. Y축 방향이 18로 잡혀있는데 한번 넉넉잡고 한3 0주겠습니다이 점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뭐 보다 5만큼 떨어져있던 10만큼 떨어져있던 20만큼 떨어져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결국은 여기가 회전의 중심점이고 중심축이 여기 있는 겁니다. 회전축이 이 점에서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이만큼이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스타트에서 엔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스타트에서 엔드 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반드시 어 필요 없는 면을 먼저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지만이 정상적인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리포인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물론,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어, 난 똑바로 피고 싶다. 얘도 똑바로 피고 싶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어, 회전의 중심점을 새로 설정할까요? 지금 됐고요 보라색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살짝 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렛이 제거되어야겠죠? 그니까, 딜리터 페이스 한 다음에, 딜리터 페이스 요 필렛이랑 요필렛은 미리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m o 이 e f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죠. 이 부분만 이 뒤에 있는 필렛선 빼셔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 빼버리겠습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잡고요. 자회전의 중심점은 이펙터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피퍼 포인트는 이점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를 잡을까요? 이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더 포인트는 이 점에서 이렇게 90도 돌면 되니까 이 점에서 이쪽으로 향해 야 겠죠 그 다음에 인프로 하겠습니다 참여점이 여기고요 x축 방향으로 볼까요 x축 방향으로 한30 정도 보겠습니다 ok 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만큼 회전이 되는 겁니다 ok 하면 이렇게 쉽게 펼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 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벡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세계 벡터가 이루는, 세 점에 의해서 이루는 각도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게, 완전히 이게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경사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 어떻게 잡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거. 만약에, 어, 이렇게 돼볼까요? 요 점이, 옆에서 다 보면 요 점에서 바로 옆으로 갔는데 밑으로 살짝 내려와 볼까요? 그럼 Z축이죠. Z축을 한10 위로 가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3 하면 아, 마이너스 한5 정도 그러면 아, 어,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거죠? 그렇죠? 이점 네, 얘만큼 얘를 좀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면 좀 곤란하겠네요. 자 마이너스 한 7?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각도만큼. 맞죠? 그렇죠? 오케이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이제 필렛을 여러분이 따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물론, 어, 아까 전에 처음에 줬던 필렛 값을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아니면 측정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필렛 값을 처리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어디까지 살펴봤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